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컨텐츠, 이케아 캐릭터를 입어볼 거예요. 즉, 오늘 하루만큼 이케아 괴물이 돼서 많은 유저들을 놀래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코봉의 몰래카메라. 페이스리스를딱 쳐주면요. 상고부팔 머리, 가장 기본적인 거. 똑같아똑같아똑같아3008딱 <웃음> 치면 여러분 장착해볼게요 짜잔 어때요? 바지도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를 했으니까 직접 한번 입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냐 <웃음>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레츠고 자 이렇게 SCP 3008 게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저 혼자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친구를 데려갔어요 안녕 오 안녕 안녕 후후 <웃음> 안녕 너도 3008 나도 3008 그치? 오 맞아 맞아 맞아 일단은 다른 유저들이 어디서 집을 짓고 있는지 그부터 파악을 할게요 왜냐면 그 옆에 숨어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놀래킬 수 있으니까요 어? 아 여기 S C P 프 3008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야야 야, 나도 3008이야 <웃음> 아 네, 됐다 됐다 네. <웃음> 저와 봉골럭스는 SCP-3008이 되어서 다른 유저들을 놀래켜주겠습니다 야너 웃어 아, 바보 같잖아! 어. 자! 가자 따라다저놀지다 간불사 훠하니 왕 p r o t e g 이 e g e g e g e g e g e g 다 g e g e g e g e g e g e g e 셨어요 e g e 야 e g 리가 e g e g e g e 지금 g e g e 귀하게 물리야으아 맞은가? 으아아아 이렇게 잖아 진짜 왜, 어떡해, 니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아! 가자, 가아아자 가자, 가아 가자, 아 아이고 재밌다 아! 아아아호호호호호호 아, 아, 호호호호호 아, 오! 아! 호 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호호아 아, 아! 아! 호호호호 아! 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아 아 어때? 아 어때? 어머띠이 <웃음> 어때? 어때? 어머띠이 반가워? 안녕? 안녕! 야 봉글로스 친구도 만났다 야야 우리 아이디어가 성공한 거야 우리 인정해줬잖아 아 뭐야? 어 아, 갑자기 진짜 어 아, 진짜 뭐야 너 이케하다! <웃음> 어머 얘봐 예뻐. <웃음> 진짜 얘 진짜 웃긴다 얘아 여러분 저를 보러 오세요, 여러분. 어때요? 어? 야, 봉블록스 어. 야, 우리 인기 많다. 애들 다 우리 방 보고 있어. 야, 이거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치지 오, 야, 멋지다, 야. 자, 여러분, 제가 봉블록스와 함께 이렇게 트롤 짓을 좀 했습니다. 아, 트롤이라기 좀 그렇고 재밌게 아 상공국발 캐릭터를 만들어서 놀래켜봤는데요. 아, 캐주얼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이케아 괴물로 변신해서 놀래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커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복무로스 인사해 아, 여러분 안녕 응.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